이번에는 퓨전 360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 보이는 파츠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케치를 그릴 때 원점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델링의 편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좀 단순한 형상이어서 바닥에 있는 이 원형의 중심을 저는 0,0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도 입력해 가면서 16 엔터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여기에 이제 네모죠 그려줄 건데 크기 치수를 확인해서 보면 지금 보면 여기에서 이까지의 길이는 20 그리고 여기 전체 길이는 96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얘는 지금 24 그리고 이쪽에 전체 길이는 64입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선이 다 고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이 원의 끝점에서 지금 이 아래 수직으로 선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역시나 끝점에서 이 아래 수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얘가 검정색이 안된 건가요 된 건가요 수평 수직 구속 조건을 주니까 정확하게 내 검정색 선으로 완료가 되었죠 자이 상태에서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바닥면 도출시킬 면은 이쪽에 있는 얘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를 16 위로 두께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솔리드 윗면에다가 다시 모델링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거리이고 옆에 치수는 16 스케치 마무리.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이쪽 면 위로 할 거고요. 거리는 48 위로 익스트루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R값은 퓨전에서는 이제 못 깎이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R값을 32 해서 바로 둥글게 R값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면으로 돌려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삼각형도 그냥 이 면에다가 다 그려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 여기다가 그려놓고 자, 그래서 치수를 정확히 주면 되죠. 자, 여기에 거리가 28.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길이가 40. 그다음에 여기 원의 크기 24. 자, 이렇게 정확히 주면 됩니다. 어 필요하지 않는 선은 사실 뭐 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지워서 사용을 해도 되구요 저는 뭐 어차피 익스트루더 할때 정확하게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둬서 사용을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더 지금 여기 면이죠 이쪽 면을 방향을 반대쪽으로 지금 22 까지니까 얘가 42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스케치를 한번 그리고 익스트루더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꺼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스케치를 다시 켜서 지금 보이는 이 삼각형면 얘는 지금 12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확인. 스케치는 다시 끄면 되죠. 퓨전 360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제 파트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 퓨전 360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히스토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토리에 기본적인 베이스의 모든 치수와 데이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치수를 다시 재설정을 해서 바꿔서 모델링 작업을 수정을 할수 있는데 용이하다 라는 게 아마 이 퓨전 360의 가장 큰 매력이 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설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스케치 기반에서의 뭐 필렛이나 쉘 같은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얘 역시도 이제 3d 프린팅을 한다는 과정 하에 메시로 저장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퓨전에서 만든 모델링 stl 파일로 내보내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죠